그래서 체중정체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표현이 정체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 기본적으로 체중정체기는 체중조절점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조절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정체기를 조금 더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체기라고 하는 거는 정체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영어로 set point라고 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체중조절 균형점 입니다 체중 조절 점 입니다 자 문제는 이 체중 조절 점이 어한 군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kg을 빼고 싶어 아 10kg을 빼야 돼 10kg을 빼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하는 10kg이 줄기 위해서 체중 정체기를 거의 두개에서세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 말인즉슨 어, 10kg을 줄인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 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주변에서 이렇게 어, 말씀들을 아마 하실 거예요 운동 좀 하면 된다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되게 크거든요 운동 좀 하면 살다 빠진다 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하지만 그분들 운동하지 않습니다 <웃음>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운동하면 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식사를 하루 이틀 정도만 안 먹어도 1,2kg는 금방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좀 하면 살 빠지지 어? 좀덜 먹으면 살 빠지지 라고 뭐 다이어트 하는데 뭐 다른 거 필요 있어? 그렇게만 하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이어트를 안 해본 분들입니다 특히나 그 우리가 감량을 어, 정말 이렇게 내가 좀 신경 써서 체중을 줄여야지 라고 하신 분들께서 어, 한 감량 시작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가면 체중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지점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넘어서서 정말 정말 고생을 많이 해보신 해 보신 분들이 아니면 뭐 5kg 빼는 거 10kg 빼는 거 어렵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공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네,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는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어, 다이어트를 하는 게, 그니까 뭐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실천하기가 어려워서가 다이어트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사실은 체중 정책입니다. 그니까 체중 정책이의 그러니까 체중이 내가 동일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0.1kg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게 정책이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재보고 어, 정말 어제 저녁에 배고프게 잠들었는데 운동도 많이 했는데 체중은 0.1kg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다이어트의 한계가 왔다.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나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맞죠? 다들 그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웃음> 자, 그 다이어트의 성공률에 대해서 어, 제가 블로그나 이제 이런 인. 인스타 그 이미지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전략을 잘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알아야지만 전략을 짜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상상 속에서만 사람들이 자꾸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다이어트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제가 팩트를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매년 국민건강 역량 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한만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비만율, 흡연율, 음주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법으로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것을 어,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 그렇게 발표된 자료를 분석을 하신 이제 의료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확인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가 1년에 한번 이상은 감량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어 특히 이제 남자분들 보다는 여자분들께서 다이어트에 대한 노력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건 궁금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어, 죄송해요 날파리가 자꾸 왔다갔다해서 그렇게 많은 다이어트 시도를 하면서 정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성공을 할 것인가 네 지금 제가 아는 요 몇몇 분들은 항상 저는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습니다 라고 울고불고 하시는 분들이신데 과연 다이어트를 얼마나, 어, 얼마의 체중이 떨어져야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는 거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느냐 라고 하는 내용은 잘안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전, 전 관심이 있어서 어, 이렇게 내용을 봤는데 우선 감량 성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 옆에 계신 분들 보면 한 5kg, 10kg, 뭐 15kg, 20kg 빼는 거 정말 우습게 빼는 것 같죠 그렇게 빼시는 분들이 막 여러 군데 자랑도 하고 뭐 방송 같은 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저기 뭐죠? 그 광고 같은 것들 하는데도 보면 뭐 얼마를 해서 뭐 20kg 감량을 했어 20kg 감량 성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광고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학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현재 어 정말로 그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감량 성공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팀들마다 여러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다이어트의 성공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그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연구했던 팀은 3kg 감량을 다이어트 성공으로 잡았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요? 1년 동안요 그래서 1년 동안 3kg의 체중을 줄인 것을 다이어트의 성공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체중이 안되면 실패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 3kg이면 되게 얼마 안되죠 아예 3kg 못 빼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약 80% 이상은 그 3kg를 못 빼셨어요 뭐냐면 3kg을 감량 성공률로 했는데 어그 3kg을 빼서 성공하신 분들이 운동을 해서 뺀 분은 15% 정도가 되고요 어그 다음에 한약 복용을 하신 분들이 26%가 성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3kg이라고 하는 체중이 정말 얼마 안 되는 체중이고 정말 숨만 쉬면 은 하루 이틀만 덜 먹어도 어, 빠질 것 같은 체중인데 그 숫자를 성공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어 20%가 채안 됩니다. 네, 놀라운가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보다 다이어트에 실패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네, 훨씬 많습니다.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 그... 6개월 동안 5%의 체중을 줄인 경우를 성공으로 체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데에서는 이제 1년 동안 10%의 체중을 줄인 것을 성공으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공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까 어떤 어 분께서 지금 어, 유지를 얼마나 하느냐라는 것을 성공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 감량 유, 이거는 성공하고는 다이어트 성공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그 외국에서 이제 연구를 했던 걸 보면 어, 10%의 체중을 줄인 다음에 5년 동안 유지하는 걸 연구를 이제 추적을 해봤죠. 그렇게 추적을 했더니 어, 5년 유지하시는 분들이 여자분 같은 경우 감량 후에 5년간 유지해요. 어, 여자분은 1% 남자분은 0.5% 입니다 네. 다이어트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웃음> 아니, 쉬운 것 같은데 참 어렵죠 성공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가 어, 1% 0.5%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웃음> 예 아무튼 그 이제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어, 운동하는 것과 제 의학적인 얘기를 자꾸 어, 따로 해서 죄송합니다 그 비만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 다들 너무 다이어트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게 어, 오히려 그 비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비만 진료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만 진료지침에 보면 어. 어 우리가 이제 그 약물적인 요법을 쓰기도 하고 비약물적인 요법을 쓰기도 하죠. 그 비약물적인 요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이 되는 거고요. 어, 약물적 요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약이 되었건 양약이 되었건 물론 이제 제가 본 비만 그 관리 지침은 어, 진료 지침은 양방에서 나온 거라서 한약 복용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선은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 그 진료 지침에 보면 어, 3개월 동안 5%의 체중을 줄이지 못했으면 약물을 교체하거나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쓸 때에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요 5%의 체중을 보십시오 그래서 3개월 5%라고 하는 이 체중 감소가 없으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다이어트 방법은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틀렸다는 뜻입니다 안 맞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성공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5%의 체중을 줄이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이제부터 정하십시오 5%입니다 그러면 60kg인 사람들은 약 3kg 정도의 체중을 줄이는 게될 거고요 어, 100kg인 사람들은 한 5kg 정도의 체중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체중을 줄여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체중보다 더 많이 줄여내는 것이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어, 근데 그 다이어트 성공하고 5%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성공 기준점하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 그렇게 해서 체중을 줄여가는 사람들이 얼마가 되느냐 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성공률하고 체중 정체기하고 묶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나왔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관찰을 할 때에 그러니까 저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일기를 제가 어 고객분들한테 받으면서 정말 수천 명의 다이어트 식단들을 분석을 했거든요 식단과 체중을 분석을 하면서 어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 남들이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는 과감하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제제 제 뒤에 음, 네 저의 저의 백으로 있는 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일기를 제가 어, 분석을 하면서 어,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네 살찌는 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먹으면 살찝니다 라고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빵 먹어도 살잘 빠집니다 살찌는 음식이 뭐냐고요 어 맛있어서 많이 먹게 만드는 음식이 살찌는 음식입니다. 네, 네. 오늘 오늘 정체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어, 체중 정체기에 대해서 그니까 이제 이런 그 다이어트 성공률하고 체중 정체기하고 관련지어서 보다가 보니까 체중 정체기가 보통 5%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60kg인 분들은 한 3kg 정도 떨어지면 체중이 멈춥니다. 그러다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체중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한 80kg대 있는 분들은 3.5kg에서 4kg마다 한번씩 멈춥니다 그래서 저도 정체기를 계산을 할 때에 체중의 5% 감소로 원래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정체기에 대한 거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묶어서 보다가 보니까 어... 1년 동안에 그 3kg의 체중을 줄이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체중 정체기에 들어갔고요. 체중 정체, 체중 조절이 되는 체중 정체기에 들어가고 이 정체기, 첫 번째 나타나는 정체기를 단한 번도 통과를 하지 못한 분이 약 80% 이상이다. 그리고 감량에 성공을 했어 라고 평가하는 분은 그첫 번째 나타나는 체중 정체기를 잘 넘겼습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실패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첫 번째 나타나는 체중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체중 정책는 감량 내가 감량을 어, 시도를 하고 한달 이내에 나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어, 그 정체기가 2주에서 3주 정도에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2, 3주 동안에 약한 3kg 정도의 체중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체중이 멈춥니다. 그 멈추는 기간이 보통 한 열흘에서 길면 2주 정도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체중이 떨어집니다. 그첫 번째 정체기가 저희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2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식단 관리나 운동 관리, 그니까 어떤 뭐 의약품하고 관련되는 의약품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식단이랑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체중 정체기가, 어, 식단 관리를 좀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달 안에 나오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의약품을 드시는 분들은 한달 이내에 체중 정체기 어 의약품을 안 드시고 식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달에 정체기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약 평균적으로 세 번째 달에 정체기가 나옵니다 그 정체기를 넘어서야 넘어서야 감량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 정체기를 어 얼마나 빠르게 극복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의 성공을 좌우한다 라고 어, 단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체중정체기라는 게 뭐냐 라는 건데요 체중정체기가 어 그냥 내가 다이어트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 내일 정도의 체중이 1도 안 변해요 0.1kg도 안 변합니다 그걸 체중정체기라고 하느냐가 아니고요 체중정체기는 그렇게 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다이어트 노력을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체중이 0.1kg도 안 변한 어떤 선에 딱 걸려 있을 때 그때를 체중정체기, 정체점, 그러니까 체중조절점이라고 하고요 그 기간을 체중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점이 보통 3kg가 어, 내려가면 그러니까 5%의 체중 변화니까 여러분들 체중에서는 한 2.5에서 3kg 혹은 4kg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체중이 떨어지면 은 체중이 멈춰 줘야 되는 거고요 어, 그렇게 멈춰 주는 시기가 정체기가 되는데 정체기는 보통 그 체중이 멈추기 시작한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어, 하한선에 걸려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가 반복이 될때에 정체기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가 정체기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안 바뀌는 것 가지고는 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런 정체기는 여러분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 때에 체중이 멈추는 현상이, 어 거의 대부분 나타나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배란기 때도 체중이 멈추기도 하는데, 남자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여자분들만의 경험입니다. 어, 다이 그, 체중 정체기는 생리 주기와 전혀 관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그니까, 어, 자. 생리선 중후군이 있을 때 부종과 함께 체중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하면서 체중이 떨어지는데 어, 이럴 때가 전체적으로 보면 체중이 변하지 않고 멈춰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정체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 어, 감량 그 생리 이후가 되면 체중이 다시 잘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어, 그러면 은이 생리 주기는 정체기냐? 음 정체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일상적인 변화 어, 수준에 있는 거고요. 정체기는 생리주기와 관계 없는 그 기간에 생리주기나 배란이나 이런 관계 없는 기간에도 체중이 어떤 선에 딱 걸려서 0.1kg도 변하지 않는 그 시기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될때 이때를 정체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체기가 어려운 거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네. 정체기가 네, 정체기가 어, 정말 그 식당 관리보다 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 어려습니요 왜냐하면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노력을 하면 내일 아침에 체중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 기대 심리를 완전 무너뜨리는 게 정체기입니다 그래서 어, 정체기가 보통 한 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 거의 다 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안 빠지나 봐 혹은 어, 나는 이번에는 노력을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면서 어, 다이어트를 포기합니다 어, 안 빠지니까 네, 안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감량이 마무리가 되는데 어, 그 허드를 넘지 못하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나타나는 정체기 첫 번째 나타나는 정체기에서 어,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다 포기를 하고 80% 이상의 어, 다이어트 시도자들께서 어, 정체기 첫 번째 나타나는 정체기를 넘지 못하고 다들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거의 한 30분 가까이 쉬지 않고 떠들었는데 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정체기를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을까요? 정체기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몸의 균형이 바뀔 것 같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가지 어, 항상성 조절 때문에 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체기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항상성을 깨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 항상성 항상성을 넘어서기 전에 나오는 신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 정체기가 있습니다. 정체기가 끝나면 감량기가 옵니다. 감량이 이제 정말 어, 이렇게 체중이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체중이 변하게 되는 감량기가 옵니다. 근데 그 정체기에서 감량기로 진입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신호를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식욕입니다. 아니 갑자기 선생님 왜 이런 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 신격조절을 잘 하다가도 잘 하다가도 오늘은 왠지 너무 지나치게 배가 고파 평소에 먹던 것보다도 훨씬 더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힘도 없고 어 왠지 막그 되게 예민해지고 우리 왜 배고파서 그 예민해지는 그, 그, 그 부분 다들 아시잖아요 어 그런 그러니까 감량 노력을 하면서 어, 체중이 멈추는 시간이 이제 체중이 더 이상 안 변하는 시기가 됐고요 그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요 굉장히 배가 오픈 날이 하루가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살 빠지는 날입니다 그게 살 빠지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기를 끝내고 이제 다시 감량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식욕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바뀔 것 같아서 정체가 된 균형을 잡았는데 이 균형이 깨질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몸 입장에서는 음식 섭취를 해서 이 균형을 다시 유지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감량을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걸 깨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식욕을 식욕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체중이 멈췄다 일주일이 지났다 식욕이 는다 살 빠지는 신호가 왔다 음 이게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 그런 신호가 왔을 때에 어, 몇 가지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본인이 다이어트법을 어떻게 하셨느냐를 가지고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날 네. 어, 잘그 식사 조절을 그러니까 다이어트 노력을 하다가 아, 하루 정도는 그래도 하, 뭐 스트레스도 받고 정말 오늘 너무 식욕도 땡기고 하는데. 체중도 안 빠지고 막 답답하잖아요 오늘 하루 정도 먹어도 줘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식사를 하시는 그 순간 다이어트는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정체가 계속 길어진다 정체기가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어, 몸 입장에서는 균형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번 어, 그 균형이 바뀌려고 하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유지가 되는 그런 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또잘 노력을 하다가 하루 정도 무너져도 되겠지 라고 하면 몸은 또 유지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일주일에 한번 어, 치팅데이를 가지는 다이어트법은 절대 감량이 되지 않는다 감량이 절대 안 됩니다 한 2, 3kg 정도만 떨어지고 더 이상 감량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게그 일주일에 한 번의 치팅이 체중을 체중 정체기를 무너뜨리고 감량기로 내려고 하는 감량기로 가려고 하는 그 신호를 막아버립니다. 네, 그 신호를 막아가지고 더 이상 감량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다이어트를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사실 저희가 약을 쓰는 이유가 제가 이게 어. 네, 제가 이런 말하는 걸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어, 저희가 약을 쓰는 이유가 그런 정체기를 더 빨리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다른 한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저희 한약을 복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체기를 그렇게 심하게 겪지 않고 넘어갑니다. 네, 그니까 기간 길지 않게 심하지 않게. 그래서 어, 다른 때는 몰라도 정말 정체기, 가 그러니까 체중이 난더 이상 안 바뀌고 있어. 이럴 때는 사실은 다이어트 방법을 좀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럴 때뭐 약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다이어트 많이 하셨던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하다가 보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해볼 수 있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어, 수분 섭취와 어, 정체기는 그 이제 정체기가 벌어지는 정체가 벌어지는 그 현상을 감안했었을 때에 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희 저희하고 하시는 그 감량 노력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첫 번째 정체기가 보통 2주에서 3주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체중이 5%가 줄어드는 때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정말 현명하게 잘 넘기셨어요.가 되면요, 그 다음 6주 차때 다시 체중 정체기가 옵니다. 그때쯤 되면 보통 9에서 10% 정도의 체중이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정체기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보통 10% 정도의 체중을 줄이는데에 한 짧으면 짧으면 6주에서 길면은 어 12주, 그러니까 3개월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어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그 약으로 몸에 있는 그런 이제 어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죠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두달차될 때에 어 거의 한달 가까이 체중이 변하지 않는 기간이 올 거고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3 개월 정도 될 때에 어 5% 정도의 체중이 떨어지면서 어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뭐 이제 복용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따라 가지고 어, 효율이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기를 어 굉장히 정신 승리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체기 때 어, 체중은 안 빠지지만 체지방이 빠지고 있을 거야 내 체형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어, 만족을 하죠. 그러다가 아 근데 실제로 아 제가 그 블로그에는 이외에도 정체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기 때에 실제로 체형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체중이 변할 때에는 근육량이 먼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체중 유지가 되는 시기에 근육량은 회복을 하고 체지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체중 정체기 때가 사실은 체지방 감소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체형 변화까지 만들어지는 게 균형점입니다 네, 그래서 정체기라고 하는 것 체중조절점 혹은 정체기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마시라고 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체지방 감소는 그때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형 변화도 체중정체기 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중 정체가 되는 체중 조절점이 없으면요 살이 찔때에도 멈추는 구간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살이 찔때에 한도 끝도 없이 찝니다 그래서 체중을 떨어질 때에 그걸 막아주는 게 체중 조절점이기도 하지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체중 조절점이기도 합니다 양면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어, 정말 여러분들께서 목표로 하시는 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체기 오늘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어, 해보겠습니다 그 체중정체기라고 하는 것은 체중감량을 어, 어떤 방식이든 체중감량 노력을 하셨는데 어, 어떤 어 특정 체중 밑으로 가지 못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될 때를 체중 정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내려가지 못하는 특정 체중을 체중 조절점 셋 포인트 체중 조절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체기는 보통 5%마다 체중의 5%마다 한 구간씩 있고요. 그 5% 구간에서 체중 을그 조절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라고 하는게 다이어트의 성공을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특정 노력들을 하셨을 때에 최소한 4주 이상의 다이어트의 노력을 지속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 이유가 어, 첫 번째 정책이 첫 번째 체중 조절점이 나타나는 게한달 이내에 대체로 나타나고요 아니 저희가 약 복용을 할 때에 어, 첫, 첫 번째 정체기를 넘어 서지 못하면 다이어트는 실패를 한 거고 첫 번째 정체기를 넘어 서면 첫 번째 정체기를 넘어 서면 다이어트는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 그렇게 이겨 나간 분들이 체중을 10kg를 줄였어, 20kg를 줄였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80% 이상,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85%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80% 이상의 사람들은 그첫 번째 체중 정체기를 넘어서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끝내서 다이어트는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 정체기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나타나고요 어, 체중 정체기가 끝나고 감량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량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식욕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욕 증가 는어 내가 평소에 어느 정도 식사만 해도 나는 어, 이게 적당하다라고 평, 이제 알고 있는 그 식사량이 있잖아요 그 식사량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시간만 지나도 어, 금방 배가 고파지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오는 날이 체중 정체기가 끝나고 이제 살 빠진다라는 신호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특별히 더 식사가 늘지 않게끔만 해주셔도 한 2-3일 지나면서 체중이 확 떨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이 그러니까 정지가 돼도 포기하지 말고 식욕이 늘어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밀고 가셔야 체중 정체기를 넘어서서 다이어트 성공의 길로 갑니다 네. 그래서 두 번의 정체기를 넘어서면 여러분들 체중은 10% 이상 어, 줄어들게 되실 거예요 네자 오늘 어, 라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정체기에 대한 부분도 어, 저도 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네, 어... 실제로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다이어트를 실패를 했나 어디에서 내가 다이어트를 포기를 했나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은한 2, 3kg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한 2, 3일 체중이 안 변하면 음, 이번 다이어트는 끝났나 봐 이렇게 어,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정신줄 놓고 있으면 은 체중은 늘고 있고 이런 경험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나는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 성공적인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항상 보조를 해서 그게 성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다이어트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저희한테 늘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가 성공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럼 오늘 라방은 어,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확 떨어지는 그 경험을 지금 해보고 싶다 라고 어, 말씀을 주셨는데요 반대입니다 어, 확 떨어지게끔 해야지 그 경험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확 떨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들께서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을 안합니다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확 떨어지는 경험이 정말 정말 뭐 아무 고생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기 전에 다이어트를 어, 포기를 해버리는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시키는 것만 자꾸 따라와도 다이어트를 성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이 포인트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음, 방법 제안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습니다